봄가비는 스킬 이런 거 필요 없어. 원체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면 만족하셔야 되고 세 마리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네마리부터 초대박이다. 야 나는 봄가비 마나했어 저는 한 마리로도 이렇게 만족하잖아요. 성태야 오늘 4월 8일이거든? 근데 수온이 되게 나죠. 성태가 날이 되게 추우면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? 아니면 어 추워 죽겠어? 하고 음츠리겠어 어, 그렇지 음츠리지 당연히. 갑오징어 마음도 똑같아 근데 추운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먹이가 있어 근데 나도 이렇게 추운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먹이 작은 물고기 그 녀석들이 막 다다다다 막 움직이고 하면 걔는 이렇게 추운데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녀석을 먹이로 생각하지 않아 본능으로 왜냐면 추우니까 그래서 바닥을 콕 찍고 가지채비를 길게 가급적 길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녀석도 활동을 많이 안 해야 되니까 가보징가처럼 얘들이 가을 때처럼 촉수로 탁 때려가지고 막 흔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들고 있는데 쭉쭉 당기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유는 대부분 그거 하나예요 다리로 잡고 어, 이물감이 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걸려있는 상태 때 그때 쭉쭉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쳐도돼 근데 추우니까 덥싹 이게 아니고 와가지고 천천히 다리를 잡어 근데 바닥을 콩찍고 살짝 들고 가고 있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한 20cm 이 정도 살짝 들었다가 내려보고 근데 뭔가 좀 묵직한 것 같아 근데 얘가 살짝 잡고 있을지 움켜잡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느낌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속으로 3초를 세는 거예요 어 느낌이 이상하네 하나, 둘, 셋그 다음에 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릴링 할 때는 큰게 걸려 나오면 빨리 감으면 다 터져나가, 그냥. 최대한 천천히 해. 이 녀석은 성태가 감으려고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. 천천히 가봐. 그리고 사무장님이나 선장님 호출하는 거예요. 선장님 저 잡았어요! 하고. 그리고 여수권은 레이저가 무조건 좋아.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. 레이저로 계속 바꿔봐. 색깔도 바꿔보고. 아, 그리고 말안한게 있는데 어딘가에서 한 마리가 나오잖아? 그러면 봄 가비는 몇 마리 없어. 그렇지만 한 마리 있는데 그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도 한 마리가 더 있든가. 만약에 암컷이 있으면 그 암컷을 노리려고 다른 수컷들이 또듬성듬성또 또 있어. 그러니까 아빠가 한 마리 잡았을 때 성태도 긴장했었어야 돼. 주변에 한 마리가 더 있을지 몇 마리가 더 있을지 몰랐으니까. 그래서 금방 전에 한 마리 잡으셨잖아. 그러면 이 포인트엔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2 0호 추석고 기둥줄은 7호입니다. 단차 20cm, 가지줄 50cm. 그리고 퍼플 옐로우, 레이저이기 그렇게 씁니다. 가지줄은 일론 5호, 5호로 3, 4, 5, 60까지 했는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각 센치를 이렇게 준비해서 옵니다. 그리고 저수온기에는 전 누가 보라고 해도 제 고집은 가지 채비를 좀 길게 합니다. 좀 가지 채비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솔직. 히 근데 뭐못 느낄 것도 없어. 내가 가오징어다 생각하고 조금만 묵직함이 좀 다르면 살살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속으로 세보시는 거예요 심장은 쿵쾅거리겠지 어 이거 혹시 가오징어인가 하고 근데 이 악물고 냉정하게 시 냉정을 하게냉정 되찾으시고 하나 둘 3초 기다렸다가 쿠킹 참지를 하시면 누구나 다 어복은 비슷한데한 마리가 걸렸을 때 털리면 안 돼요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털리는 확률 그거까지만 실력이라고 할수 있겠네. 그리고 무슨 애기가 중요하니, 뭐, 다 필요 없고요잘 잡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. 그냥 돈 가비는 어복에 맞게 는 거죠. 아무튼 제 채비는 그렇습니다. 봉투는 16, 18, 20호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축강봉투를 쓰지 않아요. 묵직카죠 둘, 셋. 자, 늦게, 늦게 챔질하셔야 돼. 사무장님! 천지는 늦게. 그리고 강하지만 부드럽게. 참 어려운 말인데. 자, 아, 됐어요, 됐어요. 네, 네. 찰박이보다 좀더 크고. <웃음> 난리 났네, 오늘. 자, 네 마리째 했습니다. 사이즈는 반상이야